저거부터 못봐야 돼 <웃음> 잠깐만 저 여성 저 뒤태 어디서 많이 본뒤태인데 어디서 많이 본 뒤태다 <웃음> <본> 저거? <웃음> 하얀 두건의 여성분 같은 저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분이구나. 그분이야. 아, 그분이야. 아. 그분의 제자인가? <웃음> 이제 누가 닌자지? 아... 저 앞에는 뭐고 먹었지... 저거 꼭 먹어야 하나 왠지 왠지 저 사람이 있다는 건저 아이템이 뭔가 좋 저... 개도 있구만 개가 먼저 감지했어 야 범위도 넓어 저 사람 아저 사람 잡는 법 알겠다 뭐가 뭐가 넓은 거야? 아, 아 선생님 범위가 뭐가 이렇게 넓으시죠? 아 불쌍해 쓰지도 못해. 아 미쳤나봐. 뭐가 저렇게 범위가 넓어? 아니. 아, 아. 뭐 안에 뭐가 있는데? 뭐지? 저안에 불빛인가? 그냥 불빛인가? 뭔 소리가 나는데? 선생님 돌아가세요 어그로 언제 풀리지? 더 멀리 가야 되나? 오우 깜짝, 깜짝 놀리라 뭐야 뭐야 한둘이 아니잖아? 아니 뒤에 있는 거였구나 아왜 불쌍 안되는데 어 됐다 휴시아헤지아 하... 주민이라니 공격하는 사람 공격할 사람 아니었어? 어그어 어, 이거 상점 아저씨 아니야? 이게 뭐야? 공포의 내성 아 용천 이거 비늘. 비늘을 사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빈지 돈이 없는데요? <웃음> 아니, 이런 거, 이런 거꼭 필요해요? 아니, 이거, 이런 거꼭 필요해요? 그러면, 잠깐만, 얼마야? 두 개, 하나, 한 마, 하나 살 때가 두 개인 거야? 나에 500원. 두 개가 있는 건가? 그럼 1000원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 500원이지. 500원. 잠깐만. 아, 맞네. 살아에서 샀어. 저 개가 닌자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 맞네 아 어, 뭐야 뭐야 걔한 발이 아니었어? 아걔한 발이가 아니었어 아저사람은안 죽여야겠다 아야 무시하자 그냥 아저 사람 잡을 아, 미쳤다 봐.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도대체 도대체 난왜저 잡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야, 기침 소리 또모았죠 짐소리 아주. 그냥 싸워볼까? 싸우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씨, 뭐야, 독도 쓸줄 알아? 오, 미친, 뭘쓴 거야? 그런걸 쓴다고? 이리 와. 아! 아! 아! 아오! 오오! 잠깐만요. 표주박 좀! 저거 안잡아도 되겠지? 가자 그냥 아이템 다 챙길 필요 뭐가 있어 그냥 같이 뭐뭐쓸데 없이 템 좋다고? 좋은 템 맞아? 하긴 저렇게 지키고 있으면 좋은 템이 맞겠지만 나한테 좋은 템이어 봤자 환약 빼고 뭐가 있겠어 <웃음> 어차피 사탕도 안 먹는 바에 어차피 사탕도 안먹는판에 수족이라고 에이... 설마 아 형님 갑니다 형님 먹으로 한번 끄기 위해서 혹시 아 좋아요 좋아요 아직 좋은지 안좋은지를 잘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 반짝이는게 뭔지 저 사람들은 공격 안해요? 괜찮아아! 이거 왜 계속 생기는 듯한 느낌이지? 불산 아닌데 끝인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군요. 잠수 저기부터 가볼까? 막 배에 막 뭐가 있네 뭐야 뭐야 뭐야 어? 물고기다 어우어우 뭐야 뭐야! 들두르면 언젠가 쳤박겠지 뭐, 어딨어 뭐야, 잠깐만. 아, 발견했네. 놀러가자. 줄에다가 뭐야, 또 있어, 물고기. 어허! 안 먹었나? 이 쓸데없이 아이템은 안, 안 쓰면서 아이템은 맨날 먹어. 아, 이거야. 안에 뭐야? 안에 뭐 있어? 안에 뭐가 있나? 야, 안에 안 들어가도 되겠지. 마을 주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 말 거는 거네.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강 강호, 강호, 강호, 강호, 가 어치. 타마토모 밖에서 소리 들었나. <웃음> 뭔 소리야 저게. 요 안타. 타타 오라, 그러면 막 가고 가다마을 사람에 대해 분한다. 도나앗테 이니모 요쿠 와카라네. 기즈잇타라 민 정신 차려 보니까 마을 사람들 괴물이 돼 있어. 괴いたら目が覚めたんだ <웃음> <웃음> <웃음> 여기는 칼 들고 이다관가 오사케를 흔게くさる다 다만, 오사케무 노도가 가와이지사카달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가은은은은 이케야카 <놀람> 마른 물을 쑤스른다. 경도나. 마시면 마무도록 목이 문제네. 귀여워 <놀람> 귀워참くなる다この村の者たちは頭が 올라 모소다나. あのなかなか消えない日今思い出してもぞっとする。消えない日。40年経ったんだ。あの日このやつが松屋に燃やして家に立てこもってんだ。あいつの松屋には長く燃えるからな。全然全くいまいまし。4 犬彦は村の花つまみもだ獣のに犬彦みゃん犬から神主様もあいつにはお酒をあげないのさその犬彦の家はどこだ池の向こう側さどんづまりに犬彦の家がああもうこのがでるな神社こんな人 간主様はこ는이で을에서 가장 人だ。川沿いに다 강을 따라 올라가라고. 모に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皆で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人になれる 사람으로서 마을 사람だろうな。 자기가 말해 놓고 모른다 이거야? 소깔. 잊지 마우노카이. 오라와 고코데 카고니 코모ってるよ. 심봉세네바. 불쌍하고만 여기서 어떻게 나가. 어. 아이 아저씨들 그 성격 되게 그러네 뭐 어떻게 생겼길래 아 아까 그 사람들구나 아 저거 그냥 템몇개 포기합시다 어차피 그래봤자 잿덩어리 뭐 이런 거나오겠죠 뭔좀 탐나는데 아이뭐 의수도 잘 안쓰면서 뭘 탐을 내고 있어 얘도 뭐야 아이템 아 잿덩어리 나오잖아 잿덩어리 같은거 나온다니까 죽어가는 소리가 뭐야? 아 일하는 거구나. 아 <웃음> 일을 하시는데 너무 과격한데 소리가? 너 마을부터 가야겠다. 그 야키론가 모시 아니 니코 니제 이누 이누히코 그 사람부터 가야겠네. 어차피 수영할 거라고 아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나. 올라가면서. 있, 있잖아. 아, 어, 누구 또 있어? 오씨 오이씨. 이 주제에. 어또 있네. 아씨 쓸데없이 피만 달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사실 이 사람들은 죽, 죽이기가 좀 쉬운 편이긴 해. 마을사람들이니다보니어디있합 이야강 건너에 있다면서? 어, 저 집에 있나? 올 테고. 끝이야? 아, 아야야야, 어유, 사다리를 안 타네? 올라온다, 하 나. 아니,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와. 또 하나 올라와. 던진다고 안다. 올라와. 와! 아! 어떻게 가지? 무시하고 가, 아! 잠깐 무시하고 가야돼. 이쪽에 뭐가 있을까? 오기 전에 입막음해야 돼. 여기 닭은 근데 왜 있는 거지? 항상 궁금했는데 여기 막 다른 게있나 보네. 아, 아까 저기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咋的呀 와이 계속 나온다 그냥 가야겠는데 나오미터에 계속 나오네 아놔 뭐야 야 이거 놔 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나중에 가자. 여기부터 가자. 납초. 로 가는 게 맞겠지? 아! 오오오 오, 오, 오, 미친! 시죠개쓰네 뭐야 어 색종이 리얼 템 부자다 근데 템을 안 쓰다보니 템 부자요 부자 어! 아 찾았다 휴식하면 이제 저 사람들 다시 나타나겠지? 우리 어떻게 가지? 다시 잡아야지. 이거 왜 음. 어떻게 올라가지? 음, 저 어떻게 올라가죠?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지붕이. 아, 저기 지붕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씨, 개놀래라. 아 꼈어, 아안 보여. 풀어. 어. 어 꼈어, 어어 어! 아. 아 이걸 떨어지네.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웃음> 천천히 천천히 아 <웃음> 천천히 천천히 아 됐다 뭐야. 환약이네. 하아... 풀버전이요? 어, 갑자기 길에 걸려. 풀버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웬만하면 유튜브는 롤 외에는 잘 안올려서 안올려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안올려도 되겠네요 아 내려가야겠다 표주박! 아아! 도망쳐! 도망쳐! 아 뛰지말고 천천히 표주박이다, 개이득이네 오랜만에 만나러 가자 여기가 어디지? 물레방앗간 아시나 밑바닥에 물레방앗간 오랜만에 가자 반겨요 안해봤어요 반겨 공포게임 아닌가요? 오카미도노 좋아나 혹시 모르니 도련님한테 어 아, 여기시네. 전교에이달르ための高圧にも狼 이거 나 이거. 음. 이니츠나 다시 돌아가도 있구만. 갑시다 사자원숭이 서식지요? 사자원숭이 웬만한 템은 근데 다 털고 오긴 했어 제가 원래 템은 잘안 버리고 가는 터라내 내 레벨이 얼만데? 어 5레벨이네? 아까 노가다에서 올리, 올랐구나 올 표주박을 시, 찍었어요 아 아까 그거? 아까 찍지 않았어? 아 하나 더 찍자고? 이거 표주박 먹었을 때 게이지 많이 오르는 거 그거 맞죠? 그거지 으 노래소리 들리는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울고 있어 우는 이유를 듣는다 아 뭐가 아 지금 은사쿠사 어디에 계까저 여자 갑자기 막 돌보내서 때리는거 아니야저 기타로 빵. <웃음> 쉬저 연주하는걸로 갑자기 머리를 내려치는거 아야야래도다이시모카이 그 전통 악기 아무 달래잖아요. 지 사쿠자 사쿠자가 누구야? 모른다. 오? 어? 그럴 것 같아. 너가 어 싸움 준비해야 되겠다느낌 느낌이 안 좋아.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웃음> 안경 안해도 되겠는데? 안경 안해도 되겠는걸? 내 <웃음> <웃음> 다 네, 똑같네 이 페이지도 <웃음> 야, 양 많은데 안 먹어도 됐을라나? 어우, 오 탕탕 당당 아야. 없다, 오씨 박자 맞추기 어렵다. 단단 아유 반격을 못 하겠다. 천천히 합시다 아씨 체간다 없어졌어 아아아아 미치겠네 아! 아 잘하다가 왜이러는겨 집중불떨어다 아씨 여자가 반격할 타이밍 없지 말아야 돼아 죽고 다시 할까? 표지광이 너무 아까운데. 어렵다 탐탐탐 너무 길어 저 여자. 아, 갑자기 후보는데 개쩔어. 시간 터졌어, 시간 터졌어, 시간 터졌어. 아왜두 번째 페이지 왜 이렇게? 첫 번째 잘했는데 왜 갑자기 반격을 하면 안될는거 어, <목소리> 됐다. 아, 집중력. 와, 어, 됐다. 아. 오, 큰일 날뻔 했다. 아 없지 없지. 아 씨. 아 잡았으면 됐잖아요. 어 느낌이 안 좋네. 어. 아. 아저씨, 그리 올라갈 수 있지 않아? 어, 뭐야 이거? 뭐야? 우상자 찾았다. 나이스. 저거 의도치 않게 어떻게 올라가지? 다시 저기까지 갔다 와야되나? 아, 돌아와야되네 기왕 온거? 표주박이나 채우고 가지 뭐 난 이걸 찾고 있었어. 기와 온김에 체력 채우고 가면 좋잖아. 어차피 앞에 여자밖에 없었는데. 저 남성분 꼭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인가? 쎄보였는데. 무시합니다. 아, 어, 음. 왠지 저 안에, 저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지큰부터 처리하자 어차피 한 대만 좀 없어질 것들이야 오! 아저씨! 왜저 아저씨 저 아저씨 여기 왜.. 어, 어떻게 왔어? 아저씨 돌아가! 뭐 아저씨 여기까지 따라와? 아씨 아씨 네. 싸우기 싫은데 싸우기 싫은데 아 감탄! 찌르기만한 아저씨야 뭐야 또 누구 있어? 한 한번 뒤진다고 아, 진짜. 아, 울까? 울까? 울까? 뭐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술을 먹으면 괴물이 된다 하지 않았나? 여 들어갈 길이 저쪽에 아이템이 있네 일로 돌아가나?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 가면 옆길아아 아. 일로 가면 되는구나 어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왜 어디야? 어? 왜 어디야? 어, 이, 이 깨진 곳 뭐가 있는 거 같은데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 그냥 들어오는 길 같은데? 길이 아니잖아? 아니 뭔가 깨진 모시기 이런 구멍들은 있는데 어떻게 가? 옆길 없고 아 사람이었네. 말 아니, 다니 아니, 아니, 오스 아니, 아나니오스테이아도 오, 아니, 아 아까 그술먹던이 그렇게 됐다. 왜 죽여? 가만히 있는 사람 을 안녕 괴물 되 기전 에 죽여야 된다. 동감마 츠라니, 크와해ください멘크짜리야 꿀꺽꿀꺽 소리 아주 기깔나네. 안 맞는데? 그냥 한번 휘둘러 봤는데 저가 노... 아 뭐. 적 공격에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게 된다 아안들킨다저 소린가? 한번 읽어봤던.. 아니 저거는 내가 읽어봤던 것 같은데 세 개나 있으면 무시를 했나? 여기에 템이 있었어 금강고철 의수에 쓰이는 거라 없어져 있네. 어? 어, 여기. 오, 이게 뭐지? 와, 수조 얻었다. 지금은 두개 지니고 있다. 그럼 세 개인가? 온 돈. 음, 이제 저 옆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가자 먹 어서, 두개 라는 거야？아, 원래 갖고 있던거 에서, 세 개가, 아 니라 뭐가 나올지 모르 겠지？여기 뭐싸우는 장소 같이 생겼 는데 널 보게 영 꺼림칙 한데 하 당신 이 군요. 당신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이군요. 갑자기 등장하네. 어떠한 스토리도 없이... 오, 하단백이... 오우, 개 아파! 하단배기.. 아! 아! 하단배기가 다 보냈는데 하단배기 다음에 공격이구나 음... 아 미친 몇바퀴를 도는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 돼? 아그 아저씨, 아 일자리가 아저씨. 그런데 하우님은 동물의 숲 같은 거보다 이런 닌자 의 숲이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웃음> 크크르크크 이거 닭소 시킬려는 계획이지. 닭소 시킬려는 투수의 큰 그립. 오 천천히가 천천히. 가, 천천히. 약소랑 블러드봉 같은 거 시키려고 아주 칭찬을. 아우, 씨. 아우, 잠시만요, 선생님. 아우, 선생님. 천천히 합시다. 얘는 패링으로 안 되나? 오 찌르기도 있어? 오씨. 아 씨. 씨. 에 꼈어 꼈어 꼈어. 패링으로는 안안되려나 한파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 스타일이 마치 개어렵네. 저거랑 찌르기랑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점프. 아한번더 있지 참. 거비도 개기로 씨. 야, 목숨이 하나인 이유가 있네. 아 미친. 한 터지겠네. 오, 거의 한 다섯 번 노네. 하단 대기. 아, 간파하기. 아, 이건 간파하기. 야, 씨, 패턴 뭐야? 하... 이건 얼마나 걸릴라나. 야, 이건 좀 어렵다. 아, 이건 얼마나 걸릴까? 애좀 어렵다, 얘. 저요? 아, 저 아까 많이 먹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갑자기 왜 물을 했죠? 본인이 먹고 싶으신가요? 아, 우씨피 깎인 줄 알았다. 자. 방까지 술을 좀 먹어서 지금 술다 깼어 아세키로 하다보니까 술다 깼어 졸리기까지 했는데 아 이거 다 막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거 피를 아오 못 막았어 여성분이야 남성분이야 목소리 들으면 할머니데아왜 마지막은 항상 못 막는 거냐 아 미친 야, 한번더 해봐. 야, 저 사람 파악이 안 되네. 맞죠? 여성분 맞죠? 아, 간파하기. 야, 이거 그냥. 아, 그냥 다시 하자. 기침 소리 하나 나오겠구만 기침 소리를 몇 개나 모을 수 있을지 그냥 경험치랑 돈 떨어지는 거 확률 오를걸려 아마? 주변사람들이 다막 기침해 막 진짜 리얼 기침해요 아우 어어 우 타이밍 맞추기 어렵다 아 동굴 아. 오. 막아 생각하지 않기로 했잖아. 타이밍 뭐야? 진짜 이쑤시개야 무슨 난 이쑤시개야 거미 아검 범위도 모르겠어 검도 너무 길어. 나도 저렇게 긴거 주세요. 아이, 미친. 미치 저거 못 막아? 시간만 버리는데? 이 아니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겠데 얼마나 더 쳐맞아야 아, 간파 간파.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원래 어려운 애 맞는 거지 하... 아니 간파를 간파 타이밍을 모르겠다 그애가두 개가 있잖아요 저 표식이 뜨는 게 간파가 앞에 거를 앞에 때리고 간파가 바로 들어왔었나? 왜? 찌르기가? 아... 시작부터 다섯 번 돌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합시다 아! 안백이었네아 미친 잠시만요 천천히 합시다 선생님 아유 못 막았다 아니 저거는 왜 자꾸 안 막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점프냐? 아 뭐야 잠깐만 내려 찍고 하단배기 아씨 패턴이. 아니 하단배기를 아씨 세 개나 있어. 모르겠다. 계속 보니까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웃음> 아 계속 보니까 더 모르겠어 아, 씨. 아니 그니까 모션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도 알아 아는데 모르겠다니까 아는데 모르겠어 뭔 느낌인지 모르지 아는게 모르겠다고 그냥 손으로 왜 올려서 그런가? 아, 나 정말 아, 나아 야, 죽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죽여 주세요. 답은 나도 알아 여러분 답은 나도 안다고 저번이랑 지금 겐붕이 때랑 똑같은 느낌을 똑같은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지켜보세요 막상 하는 아, 내가 진짜 더 답답하니까 저번에 겐붕이할 때랑 똑같은 말하는데 지금 다들 네 그래서 어떻게 깨긴 깼잖아 난 오로지 맞다이로 싸웠다고. 좀 신기하게 게임하긴 하지. 하다. 한번 극농. 이렇게 극농. 아, 진짜 미치겠네. 저거는 일방적으로 하나 나오는데 이거 왜못 맞추는겨? 재미 <sus> 하지 말라고 아 그냥 갈겨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 안 맞으면 내 체간만 줄어 네, 내 체간이 순식간에 터져버려요 안 돼요 타이밍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확실히 그냥 막막막막 막, 막, 막 이렇게 하면 언젠가 맞을 때가 있긴함 아 아저씨 아... 진짜 이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아... 진짜 내 아저씨 때문에 아... 아저씨 진짜 그길좀 비켜줘요 아저씨 난 아저씨랑 싸울 마음이 없다고 닭소는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난 닭소보다 이게 낫다고 봅니다 얘는 빠르게 움직이려다 닭소 느려서 나 진짜 닭소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얘는 빠르게라도 움직이지 닭소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내가 닭삼 조금 했거든요 조금? 조금 했는데 잘못 먹었다. 잘 맞추면 이제 될것 같은데? 간판만 좀, 아니 체감만 하나는 좀 오버렸나? 아 감팡하기 어떻대 되면 안 되겠다 잠깐만 아아 감팡이 슈퍼도 눌렀는데 천천히. <웃음> 잡았다. 어, 아씨. 늦지도 않고 넘어가 버렸어. 기쁜 나머지. 뭐야? 싸움의 기억 뭐였어? 싸움의 기억이었는데 기브리 앉아 싸움의 기억과 마주하면 아 이거 공격력 파괴승 수생촌 바이블 파수 아 마음속에서 숨쉬는 희귀한 강자와 싸웠던 기억 별거 없네 아 파괴승 별거 없네 아 별거 없네요 아 별거 없네 한번 채우고 갑시다 휴시. 하 아, 별. 야 우승. 우승. 어때? 근데 좀 나름 잘 싸우지 않았어? 투수들이 아보션을 보라구요 해가지고 아 진짜 아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잡은 거야. 이제 실력이 슬슬 좋아지네요. 슬슬 반스맨 스피드론 준비하셔야죠. 피지컬 되면 다 뭐야 이게 피지컬 되면 다맨 꼼수로?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아니 올패링이라면.. 아니 까체간이안 그러니까. 터져 저게? 저 뭐야 저게? 아니 왜 본인 체간이안 터.. 아.. 어나 지금 새끼로 한 30시간 하면서 처음.. 40시간 하면서 처음 알았어 <웃음> 저 타이밍에 패링을 맞추면 터지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네 아페그내 체감 터질까봐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럴 <웃음> 아이고야 저럴 능력만 있었으면 내가 도망을 안 갔겠지 도망가는 데는 단 이유가 있는 거야 어 뭐야 뭐지? 인태의 돌. 수생촌 안쪽 재단에 모셔진 돌. 돌? 신기하게 생겼다. 기원의 물을 장시간 마신 자는 체내에 돌이 깃드는 일이 있다. 인태는 길조이다. 향기롭게 시집을 가보시리. 이 돌은 기원의 향기를 내는 향의 향기 재료 중 하나. 아! 이거 가지고 돌아가면 되겠다. 음. 어? 어? 이가마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 뱀의 눈깔 찌를때 들어가있던 가마 아니야 이거? 음 여기는 이게 끝인가 보구만 뭐가 없네 뭐 없는거 맞지? 올라갈 것도 없고 가자 이제 가서 받치고 이거 얻은 거를 갖다가 일단 받쳐야겠네. 향기를 모신 여주인저 쪽이 했으니까. 다른데 갔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호수 타범을왜 하고 여기 안... 나 아까 한 바퀴 돌았는데? 호수가 어디야? 사실상 나는 잉어를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웃음> 사탕도 안 먹는데 잉어가 뭐가 필요해? <웃음> 아, 잠수 스킬이 있다고 내가? 야 4프로로 줄었어 <웃음> 아무튼 있어. 아 이걸 안읽었네 그래 일단 가야되잖아 그러면은 정신없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거기로 해서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참 아니네 여기